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엠카를 하고 오늘 뮤직뱅크에 왔는데 어제 엠카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훈광 그 선배님에게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고 <웃음> 이렇게 앨범까지 받았습니다. 이렇게 빅톤 동생들이라고 써주셨어요. 대기실까지 또와주셔서 인사해주시고 또 아까 카메라 리허설 할때 이제 저희 끝나고 뒷순서 에 이제 서궁화 선배님이 하셔가지고 인사를 잠깐 했었는데 되게 편하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노래 너무 잘한다고 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어쨌든 고이 간직하고 아, 가빈님 아. 말처럼 버벅지가져가되고더 어, 친해질 수 있도록